자, 안녕하십니까. 정규성입니다. 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 <웃음> 자, 오늘은, 어, 관절염, 어, 무릎 통증, 그러니까, 어, 관절염,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또, 뭐, 남녀 구분 없이,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관절염이 걸리시죠, 그죠? 어. 나 이렇게, 네,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관절염 치료와는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일단 뭐, 시간 제약 없이, 동영상 한 개로 이렇게 끊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들어보시고, 어 치료에 잘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웃음> 어그 하여튼 뭐, 제가 한 거의 한 3주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못 올리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는데, 어뭐그 안에 어 몇몇 분, 정상임님, 어뭐 저기 경상남도에 계시는 분인데, 어, 정상님 님 하고 또성황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어, 영유성 식도염 계신 분 계세요 또 봉선미 님 하고 또 권사님 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어, 또저 힘내라고 또 이렇게 후원금 좀 보내주시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막 그게 사실 제가 좀 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어. 부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응.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바로 저기,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관절염이다, 통풍이다, 이런 게, 관, 관절염 또, 일단 무릎 관절염, 이제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통풍이다, 뭐, 관, 어, 이, 발목이 다 무릎이 아프다 골반이 아프다 뭐 하든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혈관 구조가 변하게 되면 관절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아까 치료 방향을 이렇게 잘못 잡고 가시나 이렇게 말씀 드리나면 관절염 특히 다리에 나타나는 관절염은 극기 운동이나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행하는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 체중의 하중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병이, 이렇게 관절염이, 어, 관절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물론 다리 근육을 키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물론 걷기하면 다리 근육은 키워지죠 그죠 어. 근데 이미 커져버린 혈관이 그니까 걷기를 통해서 근육은 키워질지언정 그러니까 발목의 혈관이 커졌다 혹은 무릎 관절의 혈관이 커지면서 아또 어,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면서 행하는 어떤 치료 방향은 좀동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걸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 하든 다리에 이렇게 체중이 안 실리는 상태에서 다리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또 다리 혈관도 바로 잡고 근육도 바로 잡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상체 쪽으로 피를 끌어올리면서 그 혈관을 바로 잡으면서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실질적인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수술 받으시고 자꾸 걸어 다니시고 또 병원에서 실질로 또 약간씩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래요 또그 그러니까 제가 참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일단 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관절염이다. 무릎 관절염이다. 무릎이 아프다. 통풍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그 원인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상체에 있던 피도 자꾸 내려오면서 이제 다리 혈관도 커지고 이제 다리에 문제가 나타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리에 혈관들이 많이 보여요. 그죠? 아, 발등 위에도 혹은 종아리에도 막 혈관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죠? 네. 근데 일단, 이제 무릎에 물이 찼다. 관절이 이제 깎여 나가고 있다. 이제 관절이 이제 마모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근육이 그 관절, 관절, 그러니까 이제 붙들어주는 힘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절 마모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서 서서 걸어다니면 계속 마모가 더 심해져요. 실제로 수술을 받고 나서도 치료회복 운동을 걸으면서 혹은 막 써서 이렇게 운동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일단 하여튼 이게 뭐 전반적으로 제가 왜 혈관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뭐 처음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통풍이다. 이제 발목이나 통풍이다. 이제 무릎 관절에 일종의 통풍 현상이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혈액 속에 이 요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산이라는 게그 사람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요산이라는 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진짜 바늘 모양이에요 뾰족 뾰족한 양 끝이 뾰족한 바늘 모양의 그런 세포가 있어요 혈액 속에 그 물론 그 세포가 긍정적인 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산의 수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관이 커졌다 다리 혈관이 커졌다고 관절의 혈관이 커졌다 발목의 혈관이 커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혈관이 커진 부분에 피가 멈추는 거 정체되는 거예요 왜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피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심장에서 나갔던 피가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다리 혈관이 커졌단 말이야. 커진 부분에서 이제 이게 피가 잘못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자꾸 피가 거기서 소용돌이치고 멈추게 되고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요산이 그 관절 곳곳에 침착하는, 들러붙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요산이 자꾸 붙으면 이게,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이 발생이 돼요. 관을 뭐예요? 그게, 심한 경우는 엄청난 통증을 불러일으키고, 뭐, 통증 환자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상상 못할 통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어, 그 또, 무릎 관절도, 어, 당연하지만은, 그죠? 어, 그게 또, 염증이 심하게 되면 물이 차게 되고, 또 뽑아내야 되고, 물을 뽑아내는 어떤, 그 심하게 마모가 되어버렸다. 이제 뭐, 관절이 다, 다 없어졌다. 이래 되면, 뭐, 인공관절을 낀다. 이런 수술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참 위험성이 있다라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 다아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 이제 관절이 완전히 마모돼서 이제 더 이상 뭐 관절 형체도 없어졌다 이래 되버리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관절이 조금 남아 있고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잘 운동 잘 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쓰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음. 움직여서 어 치료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절을 어느정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독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독한 마음을 가지는데요 최소한 한한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는 최대한 걷지 않는다 최대한 걷지 않는다 이제 걷는, 제가 걷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걷기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하든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문방구 가더라도, 아,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신분을 시키고, 응?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이렇게 가까운 데 가더라도 일부러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왠가 아, 저도 오랫동안 병을 안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가까운 거리도 안 걸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 걷기 운동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걷기 운동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누워서 혹은 앉아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 유익한 운동은 서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가장 좋은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다. 왜냐 하면 누워서 하면 관절의 손상도 막아내고, 또 혈의 혈관의 또 회복도 더 용이하고, 다리에 있던 피가 누우면 이렇게 상체로 쭉 올라와요. 근데,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던 피가 계속 내려가면서 다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60년 살다 보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목에, 여기 피가 없어지는 거야. 머리가 다 빠지고, 뭐, 가슴이 얇아지고, 어깨가 빠지고, 이러면서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다리 쪽, 복부 쪽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래쪽 혈관은 점점 커져 버리고, 위쪽 혈관은 점점 좁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하여튼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렇고, 관절염이나 통풍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치료하는 그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좀받아들이시라는거예요그한 6개월 정도는 짧게는 3개월 뭐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어. 근데 조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는 좀 독한 마음으로 어떡하든 안 걸으려고 하고 막 화장실 갈 때나 집안에서 화장실 갈 때나 간단하게 움직일 때만 이렇게 살짝 살짝 걸어다니고 나머지 운동은 거의 이제. 누워서나 앉아서나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운동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머리에 있던 피 가슴에 있던 피가 우리 몸의 상체 쪽에 있던 피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뭐,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다 찌그러들죠. 두피가 얇아지고, 목이 가늘어지고, 얼굴이 찌그러든다는 건 얼굴에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혈관에 피가 부족하니까 얼굴이 자꾸 찌그러드는 거야. 그죠? 근데 다시 피가 올라오면 얼굴이 살아나요. 또 두피도 살아나고, 다리도 가벼워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에 있던 피를 복부 쪽으로, 골반 쪽으로, 골반에 있던 피를 복부 쪽으로, 복부에 있던 피를 가슴 쪽으로, 가슴에 있던 피를 머리 쪽으로 계속 끌어올려서 다리에 가는 부담을 어게든 줄여주는 방향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근력을 다르게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 골반이 다 빠져버려요. 골반에 있던 피도 종아리 쪽으로, 발목 쪽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걸어다니까. 피가 내려야 다그 상식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물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걸어다니면 힘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어. 분명히 다리 쪽으로, 체중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힘을 쓰는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네. 이거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힘을 쓰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팔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이 팔에 있는 혈관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원리도 이런 거예요, 그죠? 어, 포크레인이 그냥 막 엔진이 돌아. 몰라 엔진에서. 그, 사람은 혈관의 힘으로 이렇게 팔이 움직여지고, 또 다리, 다리도 또 다리 혈관의 힘으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음. 포크라인 또 유압, 포크라인은 혈관이 아니고 유압의 힘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자, 하여튼, 어, 일단은 뭐, 제가 두서 없이 하여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행 가면 제가 어떤 분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그, 관절염이 있으신데, 뭐, 치료도 받으시고 했는데, 같은 실수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됐어요 어, 자꾸 걷고, 걸으면서 제가 하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발목이든 관절이든 일단 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러니까 힘이 어느 정도 발이 제일 많은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발 쪽으로 피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야 투벅 투벅 투벅 투벅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계속 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발이 무거워지다가 나중에 혈관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동이 이안 돼요 이동이 안 되고 100m를 못 걸어 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제가 설명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죠 누워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자, 일단은 가장 누워서 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게 내가 아, 안다 관절염 걸리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자, 일단 다리를 이렇게 드세요. 다리를 들고, 그죠? 다리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찌릿찌릿해지면서 다리에 있던 피가 전부 복부 쪽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다리에 피가 다 빠져버리면서 다리가 간질간질 하면서 어뭐 느낌이 좀 이상해져요. 종아리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져버리고, 그까 다리 피가 쑥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말랑말랑해져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어도 피가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무릎 근육, 이제 무릎 근육을 또 강화를 해줘야 돼요. 강화를 해주면서 이제 무릎 근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또 이런 무릎에 이제 발 종아리와 발에 있던 피를 이 골반 쪽으로 복부 쪽으로 또 끌어올려줘야 돼. 그래야 이 종아리 쪽에 혈관이 점점 가늘어져가요. 어, 좀 끈기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쉽게 하는 운동은 이제 이게 꽈배기라 그래요. 어, 꽈배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한쪽 발을 반대쪽 발에 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왼쪽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한뭐 어떡하든 그 아픈 쪽에 힘이 약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한쪽은 이렇게 누르고 한쪽은 이렇게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단 간단 처음에 이렇게 간 약하게 살짝 살짝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움직이시면 이게 무릎에 무리가 가요. 무릎에 무리가 가면서 막 뻑뻑하고 소리가 나고 마모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전에 처음에 살살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게 근육이 준비 운동을 해요. 준비 운동을. 그러니까 가볍게, 가볍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움직여다 보면 이게 준비 운동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세게 해도 괜찮아요. 어, 그, 그 다음에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어. 자, 이, 이 동작을 하면 뭐 하면, 자, 이렇게 꽈배기 동작을 하면, 여기에 있던 피,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라와요. 허벅지로. 이렇 이렇게 보면 허벅지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걸 만져 보면 아세요.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럼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만져 보면 말랑말랑 해져요.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래요. 어. 그 실제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발 발을 발목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툭툭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톡톡톡 쳐보면 한 1분 정도 치고 나면 발목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발목에 있던 피가 종아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발목에 있던 피가 종아리 쪽으로 올라오고 꽈배기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올라와요 허벅지로 올라오면서 이 무릎 근육은 강화 강화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무릎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보면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그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그큰 관절이 있죠. 어깨관절이나 무릎관절이나 똑같아요. 큰 관절은 근육이 네가닥이 움직여요. 4가닥이. 네 그러니까 어깨관절 이라고 치면 이 윗부분에 두 가닥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이 이동을 합니다. 근육이. 그러니까 이네 가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네 가닥의 근육을 골고루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닥 근육을.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을 골고루 안 해주면 나중에 이제 5 0견이나 예 어, 뒤에 등 근육이나 경갑골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목 통증도 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꽈배기 운동을 해주면 이 앞쪽 무릎 그러니까 이 앞쪽 무릎 두 근육이 강화작용이 되나요? 강화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이제 관절을 붙들어 주는 그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너무 무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면 오히려 염증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또이 반대쪽 이 뒤쪽 근육을 또 강화를 해줘야 돼요 강화를 뒤쪽 근육을 또강화 이제 꽈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다리는 좀 누르면서, 이쪽 다리는 들어 올리면서, 그러니까 누르는 힘과 들어 올리는 힘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실은 이제 양쪽 다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허벅지가 탄탄해지면서, 어 이렇게 무릎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꽈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웃음> 일단 한 번씩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자 발바닥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이렇게 떨어지고 가끔씩 바람을 이렇게 입으로 한번 세게 부으세요 바람을 후, 자 바람을 부는 것은 폐를 수축시켜서 피가 잘돌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잘 돌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후, 자 바람을 이렇게 부으시고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심심해하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한 번씩 엉덩이를 들어주면 이이뒤 뒤쪽 근육 라인이 그 피가 엉덩이 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가 탄탄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탄탄해져요, 그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게꼬백이 동작과, 자. 이렇게 엉덩이를 탄탄하게 해주면, 이제 종아리에 있던 피가 이제 뒤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쪽으로 슬슬 올라오는 거야. 어,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혈관이 바르게 서면서 바른 근육, 그니까 러 라인을 먹으면 허벅지 근육과 골반 근육이 다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허벅지 안쪽이 또 특히 많이 빠져버리고, 그죠? 그 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다리 운동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리 운동만 해서 또 관절염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야 물론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머리와 가슴 쪽에 있던 피가 지금 다리 쪽으로 다 내려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만 까딱까딱 해서 치료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편협된 그 접근법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고 에, 원리적으로 다리만 강화해서 치료한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치료가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리에 계속 피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음. 자, 일단은, 그니까, 러 자, 꽈배기 동작이나 이렇게 엉덩이 동작을 하게 되면 발목이나 발이나 발목이나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와 허벅지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허벅지와 골반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여러분들이 걷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누워서 행하는 운동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하고 귀찮아하고 짜증 나실 거예요. 그러면 경, 경치 구경도 할수 있고 뭐하튼 심심하지도 않고 이런데 집에서 맨날 이거만 하라 이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고 환장하려고 하는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치료해야 돼요 그죠 어, 치료해야 되니까 자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운동이 이런게 있어요 자, 양쪽 다리를 이렇게 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에 있던 피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복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과배기 동작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던 피가 복부로 쉽게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배를 만져보세요. 배를 만져보면 배 근육이 단단하게 움직일 거예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근육이 움직이는 곳으로 피가 이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다리에 있던 피가 복부쪽으로 올라옵니다. 복부쪽으로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리에 있던 피를 골반쪽으로 또 계속 이동을 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자 다리를 쭉 피고 가위 접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람도 좀 부시고 입으로 그죠 입으로 바람 부는 거 세게 안 불어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골반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골반 근육이 자 이렇게 이렇게 가로세로 이게 앞뒤로도 하고 자 보세요 옆으로도 이렇게 자 엇갈려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다리에 있던 피, 무릎에 있던 피가 점점 이 골반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풍이나 관절염은 거의 이제 관절 주변에 혈관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혈관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의 혈관을 다시 크게 만들면 결국은 그쪽 혈관이 좁아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제가 왜 아까 6개월, 최소한 뭐, 한 3개월, 4개월, 혹은 6개월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리에 있던 피를 골반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은 뭐, 다양해요. 자, 이런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그죠? 또 반대로 해서, 어. 반대로 해서 이렇게다 하시고. 이제 또 허벅지 안쪽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음. 허벅지 안쪽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다리를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안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무릎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러면 다시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무릎에 소리가 나면 가볍게 이렇게 하시다가 소리가 멈추면 또 강하다고 했죠. 약간 각도를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또 강해져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릎에 소리가 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릎에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무릎 손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제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다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제 설명을 잘안 들으려고 하세요. 병원 가면 되지. 막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동작 굉장히 많아요. 잘 보세요. 다리 운동만 한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가다가 소화가 잘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체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왼쪽 다리를 조금 더 자주 움직이셔야 돼요. 왼쪽 다리.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세우고 왼쪽 다리를 한번씩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이렇게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해주고 이러면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곤란한데,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어? 왼쪽 다리에, 뭐,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주고 걸어라. 혹은 왼쪽 엉덩이로 앉으려고 해라, 의자에.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꼭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주는 동작을 하고 나서 자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소화가 많이 좋아져요. 밥을 잘 먹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또, 이렇게 이 동작만 계속하게 되면 나중 되면 이제 허리에 문제가 나타나요 허리에 왜 지금 이 앞쪽으로만 힘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것도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한번 하고 혹은 또 이렇게 자전거 타기도 이렇게 해요. 자전거 타기 하면 이 엉덩이 근육이, 뒤쪽 근육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허, 허벅지 전체적으로 강화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버리면 무릎에 자꾸 소리가 나면서 망오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볍게 미리미리 좀 준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자. 그다음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난다 이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 3일 정도를 약하게 약하게 자꾸 한 3일 정도는 버텨 보세요. 한 3일 정도 하고 나면 진짜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3일이라고 해서 3일, 3일 정도 하고 나면 무릎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어지간히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죠? 소리가 안 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또안아프기 시작한다는 라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았다면 그쪽을 계속 강화를 해서 결국은 치료하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과배기도 하고 옆으로도 가위 접기도 하고, 그죠? 가위 접기도 하고, 어? 앞뒤로 가위 접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도 돼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써 누워서 하면 서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다리 강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리 강화 운동은 하여튼 이렇게 해놔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골반으로 피가 올라오고, 골반이 이 엉덩이가 시간이 가면서 자 탄탄해지기 시작하고, 허벅지가 탄탄해지고, 복근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복근이 생기기 시작하고, 허리 근육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어. 일단 다리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네? 어.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왜 다리에 문제가 나타났나 뭐 치질도 마찬가지고 치질도 결국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내려가면서 항문의 압박을 항문의 혈관이 커져버리면 치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던 피가 내려가면서 발목에 너무 압박을 커지면 통풍이라고 그러고 무릎에 너무 압박이 혈관이 커지기 시작하면 관절염이라고 그러고 뭐 고관절에 너무 압박이 심하자면 고관절염이라고 그러고 예, 내려오면서 또 절립선이 생기고, 뭐, 신장병이 생기고, 막, 뭐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다시 원래 상태로 끌어올려주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피가, 피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장도 편안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폐가 잘 움직이면서 호흡이 잘 되기 시작해요. 숨이 가쁜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포인트를 잘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은, 이걸 잘 찾으시면, 여러분 몸이 진짜 살아나요. 진짜 회복돼요. 저는, 어, 제가 돕는 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살아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을 잘 움직이니까, 바르게 움직이니까, 뭐어 이상하게 좋아진다. 소화가 잘 된다. 설사가 멈춘다. 방귀가 멈췄다. 새끼가 사라졌다. 머리 어지러운 게 사라졌다. 다리가 안 아프다.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그, 하여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 동작을 하게 되면, 다리에 그러니까 저런 동작을 하고 좀 해보세요. 다리가 가벼워져요. 다리가 가벼워지는데, 그게 영구적인 가벼움이 아니야. 여러분, 또 일어서버리면 피가 밑으로 쑥 내려가고.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자꾸 반복을 해버리시면 계속 다리가 무거운 상태로 지내는 거고, 어떻게 하든 다리가 가벼울, 가벼울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어디로 자꾸 내려가는가 하면 주로 복부 쪽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전부 다 다리 혈관이 커져요 그리고 또 아랫배가 튀어나와요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복부혈관도 커지지만 복부 아랫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스가 아랫배에 항상 차게 돼요 어. 자. 자, 다른 동영상들을 보시면 이런 치료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니까, 어떻게 하든, 이걸 끌어올려야 되거 그냥.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다리 동작을 통해서 발목과 무릎에 있던 피를 허벅지와 엉덩이, 그니까, 러 여기 골반 쪽으로까지, 그리고 복부 쪽으로까지는 끌어올렸다. 아랫배까지는 끌어올렸다. 이렇게 치고, 그죠? 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아랫배에 있는 피는 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죠? 어, 이걸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돼. 그 아랫배에 있는 피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자세에서 뭐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만 앉아서 하는 방법도 다리를 가볍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가 진짜 가벼워져요. 빠르게 움직이면, 이 화면이 왔다 갔다 흔들어서, 여러분들 일단,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앞쪽 라인에 있는 피가 힘이 어디로 가면 이 아랫배로 갔기 때문에, 아랫배 쪽으로 피가 다 내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빵빵한 상태에서는 다리에 있는 피가 잘안 올라와요. 왜? 부닥치는 거예요. 다리에 있던 피가 올라오다가 복부에 있던 피가, 이제 혈관에 피가 꽉차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정맥류는 항상 팽창이 되어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정맥류 있는 사람들은 이라 하복부가 좀 팽창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일단 이 자세를 취해버리면 이 자세를 취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고 등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등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힘이 가는 것을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이런 걸잘 이해를 못해요 뭐 제가 또 전문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힘이 가는 이렇게 있어버리면 힘이 <놀람> 어느 가면 등은 요요까지만 요, 힘을 받, 받게 되고 그죠? 이 앞쪽 라인은 피가 쫙 떨어져 버리고 아랫배에 힘이 받게 되거든요 아랫배에 피가 몰리고 등에 피가 몰려버려요 그러면서 등통이 나타나고 아랫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 나는 등통이 아프다 등통이 나타났다 등이 왜 이래 아프지 이러면서 병원을 찾아가요 사실 병원에 찾아가도 뚜렷한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게 아실 거 아니에요 아랫배 아프다고 병원 가보면 뭐 소화제 주시겠어요 그렇죠? 소화제 주시겠고 뭐 여러가지 검사도 해보시겠지만요 물론 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말로 고쾌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라는 거는 일단은 허리를 좀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허리를 펴주고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자꾸 지내버리면 힘이 여기에 받아요. 목에. 힘이 여기에 받으면서 등에서 올라오던 피가 여까지만딱 올라오면서 머리를 못 올라가면서 여기가 압력이 올라가요 피가 정체되면서 뒷목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목 통증이 나타나기 싫으면 고개를 똑바로 들라는 거예요 등통이 나타나기 싫으면 등을 똑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죠? 다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편하니까 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가버리는데, 편하면, 편한 걸 추구하면 일찍 죽는다란 말이 있요 편한 걸 추구하면 일찍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다 이제 몸이 망가져가죠. 그럼. 그죠? 어. 소파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자세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어. 똑바른 자세에서 고개를 살짝 치켜들고, 이렇 앞으로 이렇게 허리를, 그냥 엉덩이는 고정시키고,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에 있던 피가 이 등에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등을 만져보면 딱딱하거든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그 했잖아요. 등 쪽으로 피가 쫙 올라와요. 자, 이 동작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허리, 허리 통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만 있어도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앞쪽으로는 또 가스가 내려가면서, 피가 내려가면서 이 아랫배가 또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있는 동작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한 번은 또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해줘요 똑바로 앉아서 약간 뒤쪽으로 또 고개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랫배에 있던 피가 위로 쫙 올라와요 위로 쫙 올라오면 나중에 보면 이 아랫배를 만져보면 아랫배가 쑥 들어가고 없어요 또막 여기서는 막 가스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랫배에 쌓여 있던 가스가 이게 가스가 나오는 소리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특별히 알고 있는 방법이라서 자, 이게 보통 분야 못해요. 근데 면 가스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뒤로 젖히고 있으면 그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있으면 윗배로 가스가 막을라면 진짜 윗배가 단짠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또 머리를 흔들고 이빨을 딱딱 끓이고 바람을 불고 팔을 흔들면 가스가 윗배에서 가스가 쭉 빠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화, 수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 뭐 구독자 신청을 하시든가 어, 이렇게 하셔도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고 있어요. 동영상.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요런, 요런, 요런 동영상을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혹은, 50견 3일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5 0 개, 진짜 5 0개은 정말, 정말, 모르겠습니다. 운만 좋으면 3일이면 그냥 낫는 병이에요. 3일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그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아, 이런,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런 동영상을 보세요. 하고 막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그 보시고, 어,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명치가 아프다, 아랫배가 아프다, 막, 뭐 치질이 있다, 이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어, 그렇게 하세요. 어, 그니까, 하여튼, 러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동작과 이 뒤로 동작을 좀 병행을 하셔야 돼. 병행을 하셔야 돼. 그니까, 이렇게 있으면 허리는 좋은데, 아랫배가 나오고,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는 올라오는 아랫배는 빠져나오는데, 낮정되면 등에서 피가 쭉 내려가면서 허리에 피가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허리에 압박감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요. 요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이렇게, 뭐,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한 1, 2분은 이렇게 있다가, 또한 1, 2분은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쭉쭉 허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허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다리가 안 무겁고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리고 이렇게 제이 하면 이제 이 골반에 있던 피가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 앉아서 하는 제가 걸어다니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누워서 운동하든가 앉아서 자꾸 운동하시려고 해야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게 치료가 돼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치워서 걸어다니면서 치료하는 분들 중에 제가 관절염 치료됐다는 얘기들어본 적이 지금 제 기억은 없어요 뭐 극히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아 모르겠는그 하여튼 일단 앉아서도 그죠 일단은 뭐저 화면이 제일 좋아서 그는데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앞으로 밀었다 내렸다 이러면 또 이렇게 또 무릎 근력 운동이 되고 뭐 앉아서 이렇게 뭐 뒤에 앉아서 꽈배기로 이렇게 자꾸 자꾸 이렇게 어? 꽈배기로 아까 제가 누워서 하는 꽈배기 동작을 앉아서할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도 하시고 혹은요 의자 다리가 있어요. 의자 다리에 뒤꿈치를 이렇게 갖다 대세요. 발바닥 뒤꿈치를 갖다 대시고 살짝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긴다. 뒤꿈치를 그러면 이 뒤쪽 허벅지 쪽 그니까, 관절 뒤쪽 쪽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TV를 보실 때도, 어떡하든, 이 치료에 대한 그, 관심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갈수록, 가질수록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니까, 러 TV를 볼 때도, 어떡하든, 자꾸 꼼짝꼼짝 검색,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리 근력 운동은 그렇게 해주시고, 서서 해버리면, 아, 무슨 짤때기가 없어요. 다 피가 막 내려가는 상황에서 해봐야 커져있는 혈관이 더 커졌으면 더 커졌지, 더 작아지진 않아요. 서버리면. 그 사실 뭐 우리 장인어른 또 통풍에 밟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웃음> 걱정이 돼서 말씀도 못 드리고. 우리 장모님은 소화도 안 돼서 하여튼 좋아지셨어요. 그 제가, 저 우승의 소리에 한마디 드릴게요. 이러면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이 제목으로 적으시면 되요. 구독자 부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저거 뭐죠? 남자분들 그. 남자분들 생식기 그니까그그 그 용어는 뭐라고 하 합니까? 무슨, 무슨 불능이라고 그러는데 발기 불능이라 거야. 발기 불능이 뭐 비아그라 카고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알머는 있었어요. 그 왜냐면 제가 저도 이학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발기 불능이 치료됐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구, 궁금한 점이나 질문 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동작이 그거는, 그니까, 이제 머리 운동, 목 운동을 하면서 발기불능이 치료가 됐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맞, 다고 생각해요. 그러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알려드리기가 좀 뭐, 약간 성적인 어떤 그런, <웃음> 뭐 또,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발기불능이나 이렇게 치료가 돼요.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막비아그라들 먹고 뭐 수술을 받고 막 이러는데 발기불렁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리운동을 통해서 막 치료하려고 하는데 다리운동 하면 할수록 발기불렁은 더 심각해져요. 회복이 안 돼요. 포인트를 잘못 찾았어요. 발기운동은 이 머리쪽 부교감신경 머리에서 나오는 3번 경치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자극을 못 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목 운동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웃음> 하여튼, 죄송합니다. <웃음> 그, 하여튼,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발기불렁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 치료가 되니까. 그래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동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죠? 아, 그니까, 이제 다리에서 골반, 골반에서 허리까지는 피를 끌어올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리에 있는 피를 이 상체로 올려야 돼. 요 상체로 올려야 돼. 그죠? 상체로 올리는 피는 여러분들이, 예,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 심장이 왼쪽,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위장, 왼쪽 위에, 상단에 이렇게 있는데, 그, 요,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막이 있어요. 이게 횡경막이라고 해요. 횡경막. 횡경막이라고 하는데, 이 횡경막 위에는 폐와 심장이 있고, 행경막 안에는 이제 온갖 장기들이 있는 거야. 구분을 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심장에서 이제 큰 대동맥이 하나 나와요.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요. 세가닥으한 개의 혈관, 큰 대동맥이 세 개의 혈관으로 갈라져요. 올라오자마자. 한 가닥은 이 머리와 팔쪽으로 올라오는, 머리와 팔쪽으로 피를 공급해주는 목오름동맥이라고 해요. 목오름동맥이라고. 한 가닥은 이 다리와 복부 쪽, 배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위장 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위대동맥이라고 해요. 위대동맥. 어, 목오른동맥 위대동맥. 그리고 한 가닥은 다시 심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을 아,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 표피, 표면쪽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지 쪽에, 아래 쪽에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목오름동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피의 양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피가 안 올라오니까 얼굴이 자꾸 찌그러들고 손목도 가늘어지고 어깨도 얇아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피가 없으니까 근데 아래쪽은 막 혈관이 튀어나오고 막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요 아래쪽은 커지고 위쪽은 좁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혈관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혈관이 약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모세혈관과 대동맥, 대정맥을 합쳐서 약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여러분들이 변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만에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가? 이러면 계산 미스야. 판단 착오라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13만 킬로미터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다시. 그니까, 러 위대동맥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피의 양을 점점 줄이고, 가슴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점점 늘려야만 이게 이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오름동맥으로 올라오는 피는, 자, 팔을 움직여주고, 머리를 움직여 주면 점점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복부도 가벼워지고 다리도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팔동 막.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누웠어요. 누워서 그런 운동 했잖아요. 누워서도 꼰트를 하고 보세요. 꼰트를 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죠? 어. 등근육이 팔꿈치를 땅에 대고 경근력 운동 도 하고 이렇게 착받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날숨이죠.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은 내뱉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날숨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세요. 그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세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폐가 너무 수출돼서, 나중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 간에 해도 안 나타나요. 근데, 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바람을 세게 불어버리면, 나중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제가 책임을 돌리지는 마시고,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그 정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세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괜찮아요. 5초에 한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해어주시면 좋아요. 그냥 폐가 수축이 돼요. 이렇게 하면 피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때 폐가 이렇게 하면 피를 더 빨리 돌려줘요. 그러면 피가 빠르게 돌아가면 심장 박동수가 어린애처럼 70배, 8 0대로 올라가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윗부분의 혈관이 커져 있고 이 윗부, 아, 이 아랫부분의 이아 혈관이 커져 있고 이 윗부분의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내온몸에 네. 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기가 막히게 내려갔다가 못 올라와. 또 여기는 또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폐가 막 커지기 시작해요. 폐가 커지기 시작하면 간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막 간경화다, 막, 막 지방간이다 이런 게막 나타나기 시작하다 간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창자가 눌리기 시작하고 순환적으로 온갖 질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저기 뭐 이게 물병을 하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동상이참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 두개 보라고 하시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친 듯이 그냥 한 개로. 이거 1.5L 물병이에요. 그냥, 예, 재활용 그 바깥에 나가서 주스 온 건데, 그냥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령을 해도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물병을 잡고 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손가락 힘을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아령을 잡으면 손가락 힘이 점점 빠져요. 여러분들, 그,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리긴 좀 하는데, 아령을 하면 팔뚝은 강해지는데 손가락 힘은 차고 빠져요. 손가락 힘이 빠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병을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1.5L 해도 되고 이거보다 작은 500ml 자기한테 아, 어, 자기 팔 근육이나 이런 데좀 적당한 500ml 콜라병을 하나 되고 그거마저도 못 들겠다. 이런 분들은 뭐저 박카스 병이라도 이렇게 하나 들고 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복부 쪽에 피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어, 이제, 이제 서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앉아 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네? 원래 팔 운동도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해야지, 한쪽만, 자꾸 이것만 하고 나면 난니 어깨가 아파요. 또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도 또 이제 등이, 여기 뒷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골고루 해주시고. 뭐, 이래, 가끔씩 이래게 서서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씩. 이러면 이제 등 근육이 막활백은 움직이죠. 그죠? 예, 활백은 움직이고. 하여튼, 어. 요거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고 치고, 그죠? 이런 운동을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하시고. 자, 누워서도, 그죠? 누워서도 이제 뭐 아까 다리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누워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바람을 불고, 머리도 도리도리 하고, 그죠? 뒤통수도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머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줬다가 뒤통수도 눌렀다가 머리도 이렇게 한번씩 들어줬다가 혹머 머리도 이렇게 도리도리 도리도리 한번 흔들어줬다가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바람을 또불어줘요 약하게 에? 그러니까 또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게 등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등 근육이 살아나면 등이 굽어졌던 사람들이 똑바로 서게 되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가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조금 좀근력을 키워야겠다 싶으면 물병을 잡고 후, 바람도 부으시고 이렇게, 물병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다시고, 그죠? 혹강또이 위로 올려서, 이렇게도 또 들어보시고, 응?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있던 피가 어디로 올라와요? 복부에 있던 피가 가슴으로 올라오는 거야, 가슴으로, 팔로. 그죠? 그럼 다리가 또 가벼워져요. 지금 저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져 보였거든요. 자, 자 가슴에 있던 피는 또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자꾸 흔드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자꾸 흔들고 뒤통수를 눌렀다가 머리를 들었다가 바람을 불었다가 자 이렇게 했다가 자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치매가 오시던 분이 치매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머리 자꾸 흔들면 치매가 치료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저는 믿는 걸 떠나서 확신을 해요. 그냥 흔들면 안 되고 하고 이제 앞뒤로 그 뒤통수 앞머리 치매라는 거는 뇌혈관 속의 어느 부분에 피가 안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뇌경색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어~ 저~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머리 운동하시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조심스럽게 하는 거요 약하게.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강도 있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뇌혈관이 너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게 타혈이, 그니까, 내열과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거 뭐, 저희가 제가, 제가 이렇게 주의를 말씀드리는 거는, 백에 하나, 혹은 천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혹여나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 저한테 또 책임을 물으시면 안 돼요. 그죠? 어,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거지, 그, 그러니까 니 그, 저한테는 그런, 그런 거, 물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사항대로, 이렇게, 어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몸이 너무 안 좋아져있는 분들은, 강도를 싹, 세 올려가든가, 혹은 이런 말이 있어요. 2보 전진, 1보 후퇴. 아 뭔가 운동을 하는데 뭐가 좀, 아, 무리가 됐다. 몸살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다 싶으면,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멈춰야 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막나 빨리 나을 거야. 저 사람 이막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어. 나 빨리 나고 싶어. 막 해보세요. 반드시 몸살이 나타나요. 왜? 혈관이 피가 오랫동안 안에 쪽에 몰려 있다가 갑자기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암, 압력이 올라가면서 피가 오히려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좁아진 혈관에 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못 빠져나가면서 몸살 현상이 나타나고 혹은 두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 그죠? 아, 어, 이게 제가, 어, 제가 주의사항을 깜빡 놓치고 안할뻔했는데 어, 기억이 나서 지금은 다행입니다. 혹은 다른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혹시나 이 동영을 듣고 계시면 항상 이 주의사항 부분들은 좀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꼭 욕심을 부려요. 저도 욕심을 부리다가 몸살도 여러 번 나타나봤고 두통 현상도 여러 번 나타나고 감기도 여러 번 걸려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시간을 제가 6개월 잡아라. 좀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1년을 잡아요, 1년을. 1년 투자하면, 관절염도 치료되고, 뭐, 많은 병들이 해결 돼. 그래. 여러분, 저 제가 오늘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들 특별히 뭐 소화계통에 문제가 안 있으신 분들은,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실 거예요. 뭐, <웃음> 만된 통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저도 죽다가 살아났던 사람으로, 뭐, 20년 동안 진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 여러분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병원에서도 어찌 해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다양한 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거니까 혹여나 이제 운동 중에 제가 뭐 약을 약을 먹어라뭐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한마디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치료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혹여나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 쓰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세요, 조심스들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모든 운동 법칙은 서서히 올려가는 거예요. 또또 또 무리가 되면 하루 쉬고, 그죠? 하루 쉬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무리가 되면 하루 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꼭 기억하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은, 아, 어, 굉장히, 그, 뭐, 어, 이것보다더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고. 근데 이, 이 방법은 사실은 이제 아까 통풍, 발목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법이 똑같아요. 발목 통풍이 있으신, 이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목 반대를 그 통풍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뭐 발목 펌프 펌프질 그 기구를 사용해서 자꾸 거기만 자꾸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다리에 피가 너무 많이 가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일순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피를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통풍은,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툭툭툭툭툭, 자꾸 다, 들고 쳐주고, 그죠? 관절, 관, 무릎 관절보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발목 관절을 이렇게 자꾸 해주면, 이 발목에 있던 그, 발에 있던 피가, 발목에 있던 피가 자꾸 위로 올라와 버려요. 오히려 이렇게 들고 움직여주면 점점 더 발목이 가늘어져요. 발목 혈관이 얇아진다. 그 외에도 이제 꽈배기나 이런 걸 해주면 근방적으로 피가 올라오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든. 네, 제가 이 동영상을 저희 장인 어른 또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장인 어른 얘기를 괜히 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버님,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 보시게 되면, 제가 사회로서 걱정되게 많이 합니다. 걱정되게 많이 하고. 아버님은 제가 이런 동영상 올리는 거모르세요 뭐, 대학, 뭐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제 어 장모님이 아셨어요. 말씀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요. <웃음> 자, 일단 누워서 이렇게 하까 제가 얼굴을 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범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지금 확 올라왔죠. 얼굴이 붉어지면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동영상 찍기 전에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거든요. 쭉 내려와 있다가 시범 보여주다가 몇번 했더니만은 지금 피가 위로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어스러우졌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창되잖아요. 이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심지어, 이 주름까지도, 여러분 끊기 있게 하시면 주름까지도 잡히기 시작해요.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발기불능도 치료되고. 그,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도,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아, 여러분, 제가 또한 가지 빼먹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려면, 이부자리를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부자리를. 이부자리를 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 이부자리만 조정해도, 여러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내가 뭐, 농담사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이부저리만 조정하고 살아도 니네 수명이 10년은 길어진다. 10년 더살수 있다. 할래, 안 할래? 안 해요. 안 해요. <웃음> 10년 더 산다 그래도 안 해요. 뭐, 못 믿는 거지, 뭐. 근데 이거 봄이불이라고 합시다. 이거 좀 너무 얇은 건데, 여러분들 시범을 보여주게 되요 이불이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그죠? 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긴거 뭐, 길다기보다는 얇은, 이제, 춘추, 봄이불인데, 한, 두께가 한 1cm 정도, 1cm 채안 되게 한, 좀 얇은 거라고 칩시다 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좁아지죠 그죠 어. 원래 이렇게 넓었는데 이렇게 좀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좁으면 길쭉하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그걸 어. 그난 다음에 자, 이, 이 한쪽 끝을 그 뭐뭐한5 0 c m 든1 m 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접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요 접었는 이요 끝부분이 무릎이 오시게 돼요 무릎이 여기가 무릎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무릎이고 뭐 이, 이쪽 편은 여기든 여기든 발이 와야 돼발 그리고 저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반대쪽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접었잖아요 어, 그리고 이, 이쪽 반대쪽 끝은 네. 이 반대쪽 끝은 여러분들 어디에 와야 되냐면 여기에 와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끝나는 아래쪽, 그덩어리에덩어리에 오면 그러니까 무릎과 발이 제일 높고, 다음에 몸통이 높고 여기서부터 머리까지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요. 계단식으로 그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자는 동안 서서 위로 올라오기 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얼굴이 이렇게 약간, 약간 붓는다라는. 붓,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혈관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들 얼굴이 붓는다 이러면 무슨 병이 있나? 하고 이렇 생각하는데, 그좀 이상한 사고방식 같아. 요 물론 뭐 밤에 야식을 먹, 먹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해요. 근데 야식을 안 먹었는데 얼굴을 붓 때는 그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좀 오해, 이상한 지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니까, 러 자, 이렇게 접었잖아요. 접었는 쪽을 어떻게 보면, 접었는 부분이 땅바다로 가야 돼요. 왜냐면 자는 동안, 막, 발길질 하고 이러면, 이게 접었는 부분이 위로 오면 막, 이게 구겨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접었는 부분이, 아, 이쪽으로 갈까요? 접었는 부분이, 바닥으로 어, 보이세요? 자, 었받는 부분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야 발길질 해도 안그러거든요 너무 부들부들한 입으로는 안 좋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뭐 50cm든 1m든 상관이 없어요. 좀 많이 잡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이 끝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 허리용은, 등허리용 끝선을 맞추기 위해서 저쪽은 이분의 크기에 따라서 뭐 50cm를 접든 1m를 접든 여러분들 아, 알아서 하시고 이끝 덩어리에, 그러니까 여기서 눕는 거야. 여기 접혀있는 부분이 무릎에 와야 돼. 그죠? 어. 여기, 여기. <웃음> 접혀있는 부분 무릎에 오고. 이렇게 딱 눕으면 여기가 등허리 이 뒤쪽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요 덩어리 뒤쪽이 보면, 폐가 끝나는 지점이야. 요대 되면 폐가 수축이 돼요. 폐가 수축이 되면서, 폐가 커지는 걸 막고, 자는 동안 또 호흡도 잘 돼요. 가스도 잘 빠져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피가 잘 나오고. 요렇게 주무시 근데, 요렇게 주무시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될 거는,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를 한, 한열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 하세 자기 직전에 누워서, 그런 다음에, 이 왼쪽 다리를, 어, 천천히 이렇게, 뭐한 3초에 한번 정도 흔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 한 번, 보이세요? 다리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한뭐 3분에서, 3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탁 내리고, 주무시면 안전해요. 근데, 이부 자리만 하고, 이 다리 동작을 안 해주고 자버리면, 그냥 다음날 이러면, 설사 증상이나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설명드렸는지, 약간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다리에 있던 혈관을 어떻게 하면 자는 동안에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되죠. 그죠? 어차피 자는 데 쓰는 시간인데, 아, 자는 동안에도 혈관이, 혈관을, 커져있는 혈관을 좁힐 수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그러면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어. 잠자기 직전에 자리에 누워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다리는 한 10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발을 3초에 한 번씩 툭 쳐주고 요걸 한 3분 정도 해주다가 오른쪽 다리를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됩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 흔들다가 자거래요 저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저렇게 하면 가스가 오른쪽에 있던 가서왼쪽 이동하면서 몸이 편안해져 버려요. 릴렉스가 되어버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아, 또제 지인분들 중에 제가 소개해 드렸더니 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안, 그 이제 몸이 너무 망가지신 분들은 저렇게 하면 이제 명현현상으로 나빠졌다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막 불편함이 있어요. 그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명현현상을 나쁘다고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쓴약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거요 뭐, 그, 꼭 진리라기보다는 그걸 먹어야만 나 수밖에 없어요. 어깨 탈구가 있는데,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통증을 넘겨야 돼요. 그죠? 제자리 그, 그, 일종의 명령 현상이야. 나 아픈 거 싫어. 나는 돼서 이렇게 살래. 이러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평생은 팔을 못 쓰고 살아야 돼. 명령 현상에 대해서, 그 2차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그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몇개 간단 간단한 동영상들을 조금 몇 개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 왼하면 왜, 왜, 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풍이나 어, 통풍 치료법도 이 동영상이 똑같아요 어, 무릎 치료법도 관절염 치료법도 똑같고 사실은 뭐 류마치스 관절염이다 이것도 같은 똑같다고 해요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왜그 간단하게 올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게 돼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장사하려고 하나. 자, 이래 보시면 안 돼. 나는 동영상 올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이 동영상을 보고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뭐, 구독자, 들거 올려줘. 나, 그, 여러분들 구독자 올라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나보고, 뭐, TV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는데, 뭐, 좋긴 좋을 수는 있지만, 대체, 그, 솔직히 싫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봐버리면, 엄청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 그, 그것도 싫고. 구독자가 너무 많아, 구독자 많아지면 저한테 질문 막 엄청 날라와요. 그거, 답변해주면 좋은데, 내가 답변을 못 해줘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열심히 해보세요. 네. 좋아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고 조금 믿음을 갖고 하어야 돼요. 네. 나 전에 제 말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냥 아무리 뭐 아는 사람이든 친척이든간에 얘기해봐야 막 싫어해요. 싫어하고 짜증내요 해. 또저 소리 안 해. 또저 소리 안 해. 답답해서 안해버려야 그냥. 네. 일단 믿음을 갖고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방향은 맞거든요 음. 하여튼 잘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올리고 싶은 동영상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문제고, 또막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또, 지난번에 또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계속 힘을 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치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